라이드가 너무 친절하고 관광지가 오슈. 재밌어요. 다들 이리 오슈 오슈. 와. 자 관광객 어, 여러분. 오, 키. 짬. 와, 와 아, 가지 둘레길? 아 연병 이거 언제 써놨어. 아 식슈 짱남. 아 너무 좋슈 자 여러분 오늘 거시기 로드에 오셨는데 슈 여기서는 뉴 짬프를 하면 뒤질 수도 있어요 슈아 상당히 위험한 곳이랍니다 슈 그래서 짬프 금지라고 써있는 거 보이시죠 슈네 그렇기 때문에 슈 여러분 여기서는 짬프하지 마시고 얌전히 천천히 가이드인 저를 잘 따라오면 되 슈슈 아시겠죠 슈? 네 네, 천천히 걸어 내려오세요, 슈. 급하게 네. 오시다 걸러 떨어져도 책임 못 집니다, 슈. 여기 보험 안돼 있어요, 슈. 네 자, 여기 점프 금지 또써 있는 거 보이지, 슈슈. 네. 여기서 점프하다 죽은 사람이 1년에 한 300명 정도 돼요. 슈. 그 하여튼간 미친놈들이 하루에 한 명씩은 짬프를 해본다는 거 슈. 그래서 슈? 꼭 하루에 한 명씩은 뒤지는 거 슈슈. 그래도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덜 죽었는데 슈슈? 재재 재작년 600, 재재 작년이 500. 그 재작년이 한 300! 그리고 작년도 한300 정도니까 슈. 확실히 줄고 있긴 하죠? 요짬프금지를 설치하고 나서부터 슈. 그래도 뒤지는 사람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그런 전설 아닌 레전드 슈슈! 따라오세요 슈슈! 설치할만응 따라오슈슈 따라오슈슈! 자 여기 저기 바깥부분 구경해보세요 슈 관광객 여러분 여기 간이 전망대 슈슈 아이고 슈 아이고 슈 그쵸슈? 여기 완전 포토존하요 마슈슈 마슈슈 어이구슈 어이구, 사진 슈, 어이구 슈. 사진 찍으세요 음. 찍으세요들 아유 세분 같이 찍으실 거면 제가 찍어드려요 슈? 아이고 아, 거기 좁아가지고 아유 여기 이렇게 앉으시면 어떡해요 슈 그러면 제가 어떻게 올라가서 <웃음> 사진을 찍어드려요 슈? 자자자 짬푼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슈? 자 하나, 아, 둘, 근데 위를 보셔야지. 다들 이렇게 잘못했슈슈. 다들 고개를, 고개를 쳐박고 있는데슈. 위에를 좀 쳐다보슈슈. 아이고 아주 그냥 여기 장관인데슈. 다들 아주 그냥, 어? <웃음> 아이고 치치씨 그잘 익은 벼인가 보슈 아이고 슈 끝까지 고개를 들 생각을 안 하시는구만 뭐 이렇게 뭐뭐 뭐 전생에 지은 죄가 많으슈슈? 왜 그런진 잘 모르겠구만슈 아이고슈 아이고슈 뭐 때문인지 오케이. 모르겠구만 아무튼 젊은 양반이 참 딱하구만슈 자자자자 자, 자. 여기를 한번 보시고 하나 둘셋 둘, 차각수슈 셋. 뭔 소리슈 빨리 이제 내려오슈 아이고 삐키슈 삐키슈 삐키슈 삐키슈 삐키슈 아이고 슈아유 뛰지마 슈 뛰지마 슈 뛰지마 슈 뛰지 아이고 다 내려왔다고 이 양반들 뛰면 아주 그냥 고꾸라져가지고 아주 모가지가 팍하고 부러져버리는거 슈슈 얘게 짬프에선 300명이 죽었지만 슈 어? 이렇게 마지막에 여기서 중사를 얼마나 많은 줄 아슈? 300명 중에 말이슈? 그 300명이 말이슈 다짬프해서 뒤진들이고슈. 아이고 쩐다. 아무튼 뭐뒤끼는 말이 없음께슈 마지막에 서 아주 만만히 보고 라라라라 하고 내려왔다가 굴러떨어져 가지고 여기 아주 어, 바위에 대가리 확 박고 아주 그냥 목뼈 가확 부러져 가지고 3번 척추 뼈 부러져 갖고 죽는 새끼들이 허다슈슈. 그거는 한 절반 정도 되니까슈. 아마도슈 어한 재작년에 작년이랑 재작년 합쳐서 그것도 한 2, 300명 죽었던 것 같슈슈. 응. 1일 1일이 그오 그만큼 여기가 어? 험지요 험지 험지인데 우리가 여기 개발을 한거 슈슈 잠깐 여기 서서 보시면 슈슈 저기로 이제 횃불들이 보이시남 슈슈 네 저기 끝에 뭔가 네모난 판자 모시기로 만들어진 모시기가 있잖 슈슈 아이고 저거는 말이 슈슈 우리 그 거시기 옛날에 여기서 허벌허벌하게 전투가 있었는데 슈슈 그거를 위해서 만들어진 전초기지 슈 근데 그것이 아주 슈슈 어한 20년 전인데 슈 그게 여태까지 이제 유지가 잘 되고 있는거 슈슈 아이고 슈 아이고 슈 관광객 여러분 빨리 예, 저잘 따라오슈슈 딱 붙어오슈 딱 붙어오슈 지금 안개가 이렇게 오, 응. 응 여기가 슈 호숫가 근처라 슈슈 아주 이렇게 요 봐봐봐 이 몹쓸거도 출몰하고 어 이거를 이거를 이거를 부르 질러가지고 살아있는 횃불 써야되는데 아이거 살아있는 횃불이요 잘 보슈 <웃음> 아이고 세상에 자자자 자, 자, 이제 좀 날이 밝아오는거가 슈슈 그쵸 슈슈? 예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슈 여기 이렇게 문을 열면은 자요그 거시기 전초기지 안을 구경하실 수가 있슈슈 한번 들어가보슈슈 아주 엄청시리 어 아늑하고 슈슈? 예 그러슈슈 엄청 슈슈슈 여기가 아주 그냥 슈응 음. 여기 횃불이 하나 더 있나? 횃불이 없네요 슈슈 이제 돌아갈때는 우리 그 고블레한테 다 죽는거슈 자 여기 앞에 문을 열면은 바로 여기 보시면 슈 여기 보슈보슈 여기 간척사업을 해놔가지고 슈 여기서 이제 관광명소마냥 이렇게 멋있는 뒷모습사진 뭐 이런거 찍을수 있으슈 자자자 다들 거기 서서 한번 예 네. 이쪽보시고 이쪽보시고 아이고 불속에서 하지마시고 저양반 아까부터 좀 이상하네 좀 앞에 서신분 앉아주시고 두분 앉아주시고 뒤에분 어, 옳지 옳지 옳지 자자자 조금 뿌옇긴 하지만 슈 그러면 사진 찍고 슈 하나 둘, 셋, 찰칵슈! 아이고 아, 슈! 아이고 슈! 근데 이거 안준거맞슈슈 어어어! 아이고 너무 안 보이네 슈슈! 아무튼 슈! 자자 그만! 한 번만 더 찍고 슈! 아이고 왜 일어나 슈! 왜 일어나 슈! 자 그러면은 자 하나, 둘, 셋할 테니까 하나, 둘, 셋, 찰칵슈! 아이고 됐슈! 갑시다 슈! 와 <웃음> 얼른 일로 세슈 그 거시기 여기 말고 이제 좀 특별 코스도 있긴 있는데 슈 지금은 안개가 너무 껴가지고 걸로는 못 가슈 걸로 가다가 슈 여기가 또 험진이게 슈 올라가다가 또발헛디져서 뒤지는 놈들도허다하게 많아 슈슈 그래서 여기가 계곡 이름이 뭐냐면은 죽음의 계곡이 슈슈 응가지벨리뭔 응. 개소리 슈 죽음의 계곡이라고 슈슈 뭔 소리를 하시는 거슈 역사적인 그런 현상이라 이만 그렇지 슈슈 아이 뭔 소리 지 여기서 가지 소리 입 밖에 냈다가 다 지졌다는 소리 슈슈 자자 올라가 슈슈 올라가 슈슈 아, 제가 궁뎅이 밀어들릴테니 아이고 여기 아까 물에 들어갔다 가지고 그니까 양반들 고그 숙소 들어갈 때그물 젖은 거 그거 그거 그거 입고 들어가 아유 정말 그 물에 들어가지 말라니까 는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슈 나랑 같이 있어서 그런 거지 그 물에 그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안 죽은 사람이 없슈 안 죽은 사람이 없어 어? 나랑 있어서 살은거 슈 알겠슈슈? 자자자 빨리 숙소로 들어가슈 이제 안개가 너무 껴가지고 오늘 오늘 일정이랑 여기서 끝날테니께 얼른 들어가슈 관광객 양반들 하여튼간 아이고 오이 양반 응? 어? 말은 안되는데 착한 양반이네 응 문도 닫을줄 알고 아이고 정말 아, 체코의 가이드 딱 딱. 가이드가 화가 많슈. 음. <웃음> 가이드 별점 오점안 주면 큰일 난다는 소문 이슈. 마슈슈 마슈슈 리뷰 안 썼다가 슈? 버시기 슈. 지도새도 모르게 사라졌다는 전설이 슈. 가이드가 너무 친절하고 방문지가 재밌어요. 수다 죽은거 아니슈. <웃음> 빨리 여기서 쓰라고 그눈 떠밀다가 이제 공을저 계곡에서 떠밀어가지고 죽은 거지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리뷰스라고 등 떠민다는 게 그런 의미였던 거 슈슈. 응. 이트님 너무 못 싸워요. <웃음> 이 가이드님 한국말 아슈. 큰일 나셨슈. <웃음> <웃음> 댓글에 아이고 슈. 혹시 저번에 왔다간 땡땡 씨 아니 슈슈? 반갑네요 슈. 점점점. <웃음> 또 오슈 <웃음> 또 오란 말은 안하지 슈또올 수가 없을 텐니까슈 <웃음>